안녕하십니까 희미길 시청자 여러분들 아닌데 유튜브 안 올릴 건데? 아니 <웃음> 아 <웃음>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퀄스트 어. 한번 가리스트 불러 퀄리스트 <웃음> <김해길>. 와우 친구들 <웃음> 아니 김기현님은 이걸 맨날 어떻게 아냐 와우 친구들 이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미길입니다 오늘은 이 과장이 불러서 갑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네, 형을 오라 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과장이 새로운 웹드라마 준비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제가 하면 재밌을 만한 뭐 역할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불러줘가지고 어, 오늘 아마 저녁에 이과장 내서 자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과장이랑 같이 갈것 같아요 분명 없이 또 그런 거 시키겠죠? 저 불러다 놓고 저 불러다 놓고 무슨 회장님 아들 이런 거안 시킬 거잖아 중소, 중소기업 사장님 이런 거안 시킬 거잖아 뭐 어디 뭐 러시아 마피아 뭐 이런 밀수꾼이나 뭐 그런 거아닐까 해외 바이어 이런 거아 아, 그런 거? 지 우리 여러 생각하는 게 고급지다 어, 해외, 해외 바이어, 바이어. 어, 저옷 사이즈랑 이런 거 엄청 물어보더라고 아 정장 잘 어울리지 정장 딱아 진짜 큰일 났다 어. 해외 바이어인데 어. 되게 말이 없는 거야 아.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되게 말이 없고 약간 그런 바이어 아닐까 아니면 한국계 아. 해외 바이어인 거지 한국계 외국인인가? 어어어. 너무 힘내길입니다 촬영 현장 도착했는데요. 그 역할이 외국인 바이어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만수루 역이라고 만수루 사장님 나빠요 이러 이러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과장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죽었어 아주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아이고 뜨거워 머리가 응? 음? 아니야 아, 아, 아. 네? 네? 볼게요. 를게아가대가는것 아니, 같아. 어. 여 네, 기서 네. 보입니다. 이미 나갔어. 오케이. 두 오케이. 저한테 맡겼는데 더 감사하게 찍어주셔서 감사받는 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안녕하십니까 희미길 시청자 여러분들 아 구독자 여러분들 어... 아닌데 유튜브 안 올릴 건데 아...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가자 그냥 가콜드슈 그냥 가. <웃음> 어. 불러 아무튼 제가 뭔가를 재밌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 나중에 더 멋진 역할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의 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딸라딸라! 감사합니다! 갈수시는 이제 컨텐츠 불러! 응갈 어, 거야! <웃음> 아, 나도 갈 거야!